네. 상사초, 어떻습니까? 자, 사연, 노래 부르세요. 사연입니다. i o h s 왜? 네 어떻습니까 아, 이런 무대는 이런 산사음악회가 하면 볼 수가 없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은 분이에요 제가 항상 하지만은 어제 돌아가신 그 사람이 뭘 원했겠습니까 바로 오늘이란 날을 기다리겠죠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원하는 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한날 저희들과 인연돼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평소에 복을 많이 찐 분들이라서 이렇게 오늘 영광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렇게 안무 해주신 우리 구나영 그리고 이 양수님 참 멋지죠? 네.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대단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족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복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